이렇게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로 그대로 노래를 하면 돼요 근데 이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픈도 보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 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에... 목소리 톤 만들어야 된다 목소리 톤을 만들려면 뭐 호흡을 써야 된다 뭐 우리가 목소리 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누구를 따라 해야 된다 그리고 목소리 뭐 톤을 좀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숨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식의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소모적인 내용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목소리 톤 만들 수 있으면 뭐하러 보겠냐 이거예요 목소리 톤을 못 만드니까 만들기 어렵고 또 어떤 톤을 만들고는 싶은데 뭐 마음대로 잘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찾다 보니까 이런 영상들을 보는 건데 그러면 그런 분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식으로 최대한 좀 비슷하게 제가 한번 오늘 주제를 정해서 목소리 톤, 노래 부를 때톤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유익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목소리, 목소리 톤을 만든다 목소리 톤을 뭐 낼때 호흡을 써야 된다. 이런 말 자체가 소모적이고 소비적이 생산하는 느낌보다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깔짝 따라 할 수는 있어요. 뭐 1절에서 뭐 어떤 벌스 몇 마디에서 깔짝 따라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1절에서 2절까지 완창을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 완창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인데 완창을 유지해야 그게 근본이잖아요 완창을 못하고 일절밖에 못하면 그건 껍데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들이 제일 갈증으로 삼는 부분이 완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체력적으로 편하게 목에 어떤 피로도 없이 완창을 끝까지 하고 싶다 이게 사실 학생들이 제일 바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춰봤을 때 날숨을 쓴다 또 어떤 음색을 어떻게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런 부분에서 내걸걸 내걸 우리가 어 실, 실생활에서 예를 들면 재활용하는 거죠 재활용 우리가 재활용하게 되면 자원을 아낄 수 있고 그만큼 소비나 소모적인 측면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오늘 제가 이 숨을 쓰는 개념이 아니라 숨을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제가 바꿀 수 있도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숨을 쓰지 말고요 숨을 머금고 있는 거죠 머금고 이렇게 머금고 있는 거예요 숨을 숨을 굳이 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톤이 나오거든요 이걸로 그대로 노래를 하면 돼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절대 내뱉지 말것 쓰지 말것 던지지 말것 어디 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지 를말것 자, 이 부분을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목소리 톤 있는 가수들 노래 부를 때 많은 분들이 호흡을 써버린단 말이죠 너를 만나 그 이후로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벌스에서 어느 정도는 할수 있다 쳐도 음역대가 올라가는 뭐 브릿지나 코러스 폼이라든지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갔을 때 완창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나는 호흡을 머금고 이렇게 내뱉는 게 아니라 머금고 있는 거죠 머금고. 이거 그대로 너를 만나 그 이후로 사소한 변화들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한세 마디 네 마디 불러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음이 올라가는 하이노트 되는 지죠 너를 만나 그 이후로 너를 만나 그 이후로 사소한 변변 변 여기 있죠 변 이음절 사소한 변 이거 올라갈 때 이때 제일 잘 머금고 있어야 돼 물론 처음 시작할 때도 잘 머금고 있어야겠지만 올라갈 때 왜냐하면 올라갈 때못 머금고 있으면 확 내뱉어지면서 후드 위치가 올라가면서 사소한 벼 이렇게 되면 사소한 이렇게 되게 되면 올라가면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올리지 말고 음은 내 본능에만 맡기고 나는 계속 더 머금는 거죠 오히려 이런 음표가 올라갈 때 음계가 올라갈 때는 내가 오히려 더한 템포 더 머금어 주는 거예요 사소한 벼 이게 아니라 사소한 변화 이렇게 계속 머금는 거죠 이 훈련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을 이 훈련을 꾸준히 하면서 톤을 이제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너무 높은 노래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럼 톤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음 어떤 가용 가능한 그런 음역대 혹은 내가 할수 있는 어떤 음역대의 느낌보다 조금 더 낮은 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꾸준히 머금는 톤을 연구를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훈련하시면서 찾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 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목소리 톤을 따라해서 내가 그 카피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 고유의 목소리 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연습법으로 꾸준히 연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정이 좀 여러 가지로 바쁘고 많아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올라오는 영상 봐주시고, 댓글 좋아요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